여러분의 리플. 여러분의 리플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려나? 하지만, 어, 리플은 그때 분석했듯이, 음, 이 채널, 채널 영향권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리플. 리플 보면은 가격, 가격 자체가 좀 갇혀져 있어요. 어, 갇혀 있어가지고. 이런 채널 아직 못 넘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 나스닥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런 그 뭐야, 뭐 크립토 야채, 어, 크립토 야채 뭐 있잖아요. 그 채널. 어, 그리고 뭐 다른 뭐 무슨 무슨 채널 이런, 이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리플 이슈, 리플 관련 이슈들 막 소개하면서 어, 리플. 가격들 상승 요인이 막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참, 근본이 없죠. 근본 없어요. 어. 일단은, 차트 자체로는 아직까지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니까. 뭐, 무슨 이슈가 나오든 일단은 절, 절대적인 가격은 넘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어, 어떤 이슈 나왔으니까 간다, 간다 하면은 사람들 그 구독자 꽤 많은데 그거 보고 다 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일단은 350원을 그때 기준으로 좀 삼았었어요. 350원. 350원. 지금은 3 5 0원에서 가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원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이제는 이 채널 다시 밑으로, 채널 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어, 350원에서는 좀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 채널의 영향도를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좀 슈팅을 한다라고 하면 360원은 넘어줘야 된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그 관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350원 깨지면은 이제 채널 다시 채널 하단까지 갈수 있다 그러면 320원이죠. 320원 하지만 350원 유지하고 지금은 이 시나리오가 조금 관점이 어, 가능성이 있어요. 350원 유지하고 360원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이 채널 채널 에서의 영향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리또석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리또석 300, 400 원이에요. 400원400 원으로 봅시다. 400원400원 400원. 그다음 430원 그렇게 되면은 뭐 20%가 20%, 20 정도의 타겟이네요. 어, 20% 정도 타겟. 지표는 계속 감에서 나오고 있죠. 감에서 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이 가격들, 가격 기준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웃음> 어, 엄마 없는 코인 리플, 어, 눈물의 리플, 이퍼 올랐으니 이미 떡상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1% 가까이 올랐으면 엄청난 거지, 그쵸? 그렇죠? 자, 350원 지지, 350원 지지 영향도 지금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내 350원도 못 지킬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채널 상단이잖아요 채널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재미없어지지 자 명심해야 될게 리플 관련 이슈들 무조건 어, 퍼나르는 사람들의 어, 그러한 얘기, 얘기는 어,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시고 뉴스를 접하세요 무작정 사지 마시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350원에서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늘 계속 말씀드려요. 350원. 그때 슈팅 나와도 350원에서, 어, 350원 못 넘으면 말짱 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350원, 그 다음, 넘어서 360원. 어, 360원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400원, 430원 차례대로 타겟이고, 400원 넘으면은 이제, 진짜로 가는 거죠. 400원. 430원은 넘어줘야 돼. 근데 앞으로 남은 길이 아직 멀다, 리플은. 430원 넘더라도 길이 아직 멀다. 너무 대책 없이 떨어졌어. 어, 리플은... 어, 리플은 스테이블이죠. 맞아요. 어, 리플은 스테이블이야. 흘렀다 가면 더 좋은 거라고요? 리플... 글쎄요. 어, 리플... 아직 잘 모르겠어요. 흘렀다 가면 더 좋은 건가? 저는 굳이 네, 아직 리플은 이제 바닥을 좀 다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 굳이 더 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YJ님이 올려주신 리플 달러 차트인가요? 달러 차트인데 음 0.3 달러 가는 그림인가? 0.37 달러, 3, 3, 0.3 달러가 아니고 3.7 달러 가는 건가? 아, 옛날에 맨날 만들, 만들어진 차트고 요거 요거 500 달러야? <웃음> 500 달러? 아, 요거. 저도 뭐 리플 수준론 장기 관점으로 분석한 게 있는데요. 뭐 가능성은 가능성이고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리플 350, 363, 400, 430. 이 지옥을 벗어나야 돼. 어, 이 지옥을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 360, 360, 360원을 넘어야지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설 수 있어요. 360그 다음 400, 430그 다음에 얘네를 꿈꿀 수 있지 일단은 어, 360못 넘으면은 300 일단 330 다시 갑니다 330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플 리플 장기 전망은 좋게 어 리플 코인 자체그 가치는 저는 크게는 안 봐요 왜냐면 얘는 어 암호화폐가 아니잖아요 리플은 이플은 재단에 의해서 그냥 자체 발행되는 그냥 어 블록체인 화폐지 얘는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코인 자체의 그러한 어 가치는 별로 없는데 실용성은 제일 높죠. 실용성. 실용성. 어 실용성은 높다. 하지만 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어 그런 거좀 양면성이 있어요. 가장 실용적이지만 가장 비탈 중앙화된 코인이다. 역설적이죠?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탈 중앙화 가장 중앙화된 코인이 가장 실용적인데. b k 이지 부스트값 벌고 던졌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이지 부스트가 뭐예요? 이지 부스트가 뭐죠? 지유피 님 이지 부스트가 뭐예요? 신발 아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신발 관심 없어요 네 관심 없으면은 어, 차단합니다 관심 없어요 네 아, 리플 마무리할게요 리플 리플 360원 잘 뚫어야 되고요 진짜로 330원 다시 가면은 어요 그림 나옵니다 요 그림 330원 다시 가면 이제 어, 어, 디센딩 나와요 디센딩 디센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그쵸 밑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리플, 잘 봐야 돼요. 350원, 360원, 요 가격들 잘 봐야 됩니다. 네. 됐죠? 네. 신발.